탄, 전장의 진화 배틀 외한 업데이트 오픈필드 전투가 시작된다 3600만 제곱미터 크기의 초대형 맥 긴장감 넘치는 대2 0인 전투 회속 질추, 스피디한 전장 최후의 승리에 도전한다 클래식 모드 업그레이드 정통 FPS만의 빠른 진입, 빠른 승부 더 리얼해진 PVP 다양한 전술로 승부하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탄, 전장이 진한 배틀로의 모드 업데이트